불교는 출가승간이, 출가승가가 살아있어야만이 불교가 중흥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광사는 이 시절에 16국사를 배출한 그런 아주 그 예, 유수한 그런 예, 수행 도량입니다 우리가 예, 특히 한국 불교가 원효와 보조로 이어지는 어떤 애시대의 어떤 불교의 영광을 그 영광에 만족하면서 이 시대의 어떤 원효가 나지 않고 이 시대의 보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과거에 16국사가 아, 계셨고 지금은 국사가 나라의 스승이 없는 그런 불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 조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또 우리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들은 에, 성광사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밖에서 어, 바라봤을 때는 성광사라면 대단한 그런 어떤 가장 불보, 법보, 성보 사찰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 뭐 성광사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광사의 어떤 빛나는 수행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강조스님과 강사스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 밖에서 이 강사가 와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굳이 뭘 강의하고 가르 킨다 보다 가르친다기보다는 아,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시대의 어떤 공부방법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의 어떤 수행 풍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울러서 이 시대에 권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중생들과의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해야 될 것이냐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음, 간절합니다. 이미 강주 스님께서, 어, 소개를 했습니다만, 예, 저는, 어, 요 근래에, 예, 중화인민공화국에서 10년 동안,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세월을 보내고, 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마침 에, 석사 논문으로서는 어, 이 성공사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규봉종밀, 종밀회통사상이 보조, 보조진울, 보조정해결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 논문을 선 바가 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음, 소개받은 바와 같이 에, 박사 논문은 에, 고노선 연구라고 하는 에, 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유인물로서 어,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어, 한글 초록을 어, 이것은 중문어로된 20만자가 넘는 어, 장편의 논문이고 아직 어, 깨어러서 우리말로 어, 번역을 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 선문화라는 잡지에서 한글 초록을 부탁해서 그 초록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물은 바로 이 한글 초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아마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하시면서 논문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제가 조금 어 공부한 내용은 에, 도노선에 대해서 어, 도노선이 무엇이며 어, 요는 어떤 불교 어, 역사상에서 어, 도노와 점수가 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어, 인도 불교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는 과연 동전 논쟁이 어떻게 에, 전개되었으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어떻게 돈과 장이 오와 수와 받아들여졌는가를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혹 입체적으로 살펴본 그런 어떤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특히 성가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출가중심주의 그리고 아, 아마 추가 우월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선정주의 이런 어떤 그 수행 가품 혹은 어떤 그 불교의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어떤 많은 대중들을 생각하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들 우리 젊은 눈 푸른 낙자들은 과연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교화의 손길을 켜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출가적으로 하는 것은 우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들 앞에 어떤 조그만 이 나의 육신에 나의 어떤 작은 정수에 어떤 소화적인 삶이 아니라 대화적인 전 우주적인 삶을 걸어가겠다고 살겠다고 그래서 인천의 사표가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를 했습니다 이 출가가 어찌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처음 출가해서 강당에 있거나 혹은 기초선언이나 이든 비우개를 받기 이전 혹은 각 비우개를 받고 10년차 이하에는 정말 그래도 순심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길을 찾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에, 끌어가려고 합니다만 자금의 우리 종단의 현실을 보면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대부분의 스님들이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관영불교에 빠져가지고 관영적으로 지상적으로 어,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실천이 없는 어떤 이론에 면도는 그런 것을 에, 봤을 때 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강당에서 강교수님을 모시고 강사 스님을 모시고 이 공부하는 이 공부가 정말 살아있는 공부 정말 전신적인 경우에서 아울러서 나와 더불어 함께한 모든 이웃과 사회와 중생에게 회항되어 질수 있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에, 공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에, 머리를 갖고 출발위선 부모형제를 하직하고 정말 수행과 깨달음으로서 올고든 삶을 살고자 그리고 이 올고든 삶의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삼복더위에 가수장성을 수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생계에서 정말 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수행 공동체입니다 수행 공동체 우리가 많은 모임이 있죠 뭐개 모임도 있고 세상에 보면은 무슨 이익 집단이 있고 어 그리고 상업 집단이 있고 생산 집단이 있고 소비 집단이 있고 그리고 많은 어떤 에 마피아 집단이 있고 이런 많은 어떤 공동체가 있지만은 우리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공동체 그것을 이름하여서 수행공동체 깨달아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급생 내 부처님 언어로 그래도 다른 회중에 들지 않고 다른 어떤 공동체에 들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물 끌고 앉아가지고 충성을 명세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각자 자신의 어떤 활발한 어떤 자기의 지혜로서 자기 공부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수영 공동체에서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북받쳐 오르는 이 어떤 신신과 원력을 우리는 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젊은 선거가 우리 한국불교를, 우리 종단을 젊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기성세대로서 기성세대들은 너무, 어, 현시에 영업하고 너무 환영적으로 불교를 대하고 어. 너무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나라 이 불교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당에서 비구대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그냥 선배 눈치 보고 어. 후배 좀못 벌면서 강사, 강주스님 근데 그냥 배우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출가한 인생한 머리를 갖고 출가한 것이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인가 애쓴사들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 당내 우리들은 어떤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며 그리고 미래에 우리 훈련는 과연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수행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수행자는 어떠한 의미에서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모래가또 가사장삼을 수한 명자삼위, 명자수행자에 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로 진실된 모든 사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의 어떤 규정의 털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고이풍요로움을 모든에게 나누어 주려는 어떤 그런 보살의 정신으로서 부살행으로서의 어, 강당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에, 생각이 듭니다 오연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아, 다른 곳에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어, 기후를 어, 하고 있는지 이 사실 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여러분들을 어, 생각할 때 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또 어, 뭐 훌륭한 아우가 될수 있고 뭐내보다나이드많는사람도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형이될 수가 있고 어... 또 우리 출가 어떤 선임으로 봐서는 어떤 일부 제자로서 어또 어떤 조교종단의 조교의 당관의 정말 조교의 정법 깃발을 어 풀리기 위해서 불치의 주야 보신 조사 어 수행하는 어떤 도반으로서 여러분들을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영금의 미래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에 우리 긴장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긴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뒤에 앉아가지고 놀라 <웃음> 해가지고 제 강사가 뭔 소리를 또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 한번 된통을 한번 이겨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아는 거 많은 분은 강준 스님이 많이 아시고 또 강준 수님이 많이 아시지 아 여러분들보다 한반 발짝 앞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미고 골탕을 미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어, 임하지 말고 어, 함께 지력방에서 함께 뒹굴 수 있는 에, 여러분들의 에, 선배인 도정 스님? 은일 네. 연일, 스님? 네. 또 스님, 또 기자한 말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명가, 명가. 아, 모가, 아, 묘아 맞아, 묘아. 명아. 묘아 스님이 지난 농암산에서 같이 살았는데, 나는 한주급이고그 스님들은, 어, 이제, 삼, 삼위 딸기 떼려고, 요, 뭐, 요, 요 삼위, 이요 뭐라 고저거 뭐? 어, 뭐? 빨간 거 댕기 어, 요건 띠뿌리고 이제 졸업반이라고 띠뿌리고 난, 난 이제 비구성인 줄 알고 뭐 비구삼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 이제 어, 지대빠에서한철 동안 같이 뒹굴었어요 어, 뭐 나이를 떠나서 비구삼위를 떠나서 한 사람의 수영자로서한 사람의 도반으로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제가 보암사에서 어 결제 중에 에저 숙비를 놓고 한 이틀 동안 그 선악 강의를 아마 선방에서 결제 중에 그것도보암사 그 특별수도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죠 어떤 스님은 그렇습니다 아 신라 말에 어, 불교가 선불교가 들어와서 선방이 생긴 이래로 아마 조실방장 선원장 외에 평납자가 뭐 나서가지고 어, 그 가, 강당이 아닌 선방에서 강의를 한 일은 처음이라서 금기를 깨버렸다고 이렇게 에, 말을 했습니다만, 그건 뭐 어, 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이라고 어, 해서 선방이라고 해서. 어, 정말, 어, 화두를 어, 공격하고, 화두를 들고, 정말, 어, 장 경작으로 하면서 수행하는 어떤 그런 영능정진의 어떤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이어가 없고, 그리고 어떤 교학이 부재하고, 교학이, 에, 없는, 그런 어떤, 에, 안다면, 그것은 정말 무지순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위험성이, 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언에서도 얼마든지, 뭐, 해제처리라든가 아, 이런데 충분히 어떤 그, 성철 스님, 옛날 성철 스님이라든가, 혹은, 저 여러 큰 스님들이 선언에서, 그, 서학 강의를 했던 것처럼, 그럼 좋은,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잘해서, 도정 스님이 와서 강주 스님께 말씀을 드렸다기 보다는 아마, 어, 3개월 동안 같이 뒹굴어가지고 좀 친해져가지고 어좀그 도반으로서 그런 정이 들었기 때문에 에, 마치고 졸업식 하러 간다고 며칠 이상을 빨리 가더구만요 가더리면 아마 강주 스님께 최오한 스님들 강의를 들었는데 뭐 어쩌저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강주 스님이 이 못난 저을또 이렇게 불러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영광을 준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스님네들끼리 만나가지고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정말 간절한 어떤 그 어떤 수행심과 어떤 공심이 있다고 한다면 에, 굳이 뭐 원전 소식이 변삼촌이란 이런 어려운 말을 에,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말 이전에 했던 마음으로서 함께 할수 있는 에, 그런 어떤, 에, 어떤 도반이 아니, 아니 될수 있겠나. 아, 이렇게 에, 에, 생각을 에, 합니다. 그래서, 어, 좀, 음, 평상시에, 평상시에 하는 대로, 어, 긴장을 늦추고, 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사람 이야기를 조금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쭝지, 쭝지 화시라고 여기 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도 잘 모릅니까? 부동산 만나지 있는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사실 강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중국의 어떤 그런 큰 스님네들의 이야기로 어떤 중국 불교로서 사실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이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아시아의 어떤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통 불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중국의 한문 중국에서는 중문이라고 그러죠 어, 한문 어, 어떤 문화권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실 은연중에 중국을 갔다가 모화하고 뭐 사대까지는 안 가지만 어떤 모화 아, 중화를 갔다가삼화한는 어떤 그런 사상이 사실 은연중에 업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에, 중국 사람들을 에, 살펴보면. 에, 단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중국사람들의 어떤 현실의 중국사람 단점을 보면 철저좀 지저분합니다 뭐 씻지도 않아요 어, 겨울 내내 입던 옷 위에다가 어, 위에다가 옷 그대로 고르다가 또가옷을아 저기 봄옷을 갖다가 끼 입는 그런 사람들이 이 허담을 요즘은 뭐좀 많이 좋아졌지만은 하여튼 그 지저분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우리 조선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국 사람 자체적으로 봐서는 지분하, 지저분하다 깨끗하다는 것을 이미 그 사람 총을 했는지 아니면 그게 이루지 못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걸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황하 유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고원지대가 돼가지고 계속 문제가 납니다 황하 지역이 그화 어. 화나 어떤 이 지방이 전부 계속 먼지가 난다이고 비가 잘안 옵니다. 지금은 마, 많이 그 기후가 변해가지고 비가 잘 오지만은. 그리고 저고기사가하고부터 끊임없이 황사가 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방사에도 황사가 왔습니까, 봄에? 그 아주 심한 황사가 있었죠? 그것이 북, 북경만 하더라도 그런 황사가, 보통 황사가 온다면 그렇게옵니다 그냥. 그런데 계속 먼지 속에 살고, 물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먼지 속에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이 아시면끈끈하고뭐 이런 어지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정은 하다 뭐 이런 관념이 별로 없지 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 좋은 사람들의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자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 인정할 줄 알아요 상대를 인정합니다 그러고 뒤통수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크나큰 장기가 뭡니까? 뒤통수를 뒤로 쳐본다, 그죠? 어. 앞에서는 장을 하나 뒤에 가서 탁 쳐버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잖아 안다, 그죠? 우리, 그죠? 그렇죠. 우리의 단체입니다, 그죠? 앞에서는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그냥, 뭐 앞에서는, 아, 강사스님, 최고, 어쩌고, 이렇게 그냥 돌아서 가서, 강사 치가뭐한다고 뭐, 아무기 스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에 돌아가가지고 뭐 치아나나 편입했겠냐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혼, 한국 어떤 성가의 어떤 버려야 할유산입니다 사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저을하면서도 절대 보면은 그넌 말을 잘안 해요? 넌의 말을. 넌의 말을 잘 알아가는 뿐만 아니라 너무 이런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수소방관이야고 말했죠. 중국 사람은 절대 너무 일에 관심을 안 합니다. 교선사와가 낫다.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린다 그러죠. 말리다가 나중면 말리는 끼사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랍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구경 개빙 둘러앉아서 구경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 조금만 관이되면 그냥 죽게 하면 사교나 됩니다. 자기 이익 관리연면서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다혈질이고 어떤 너메이 간섭하기를 사실 좋아하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너매이 간섭하기 싫어함과 동시에 너메 말을 잘 안합니다 아, 이건 어, 장,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그러면서 상대를 인정해 줍니다 마우저뚱, 뚱샤오핑 쪼옹 이런 어떤 영웅이 이시대의 현대의 어떤 근대 영웅이 날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박제주가 들어가지고 그냥 성공이 순수냐 가지고 사람 우리나라로 봐서는 성공이지만 성운이 일본으로 봐서는 뭡니까? 땅표 두목이 지뭐 아무래도 그런 어떤 전쟁의 영웅이 성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만에게 정말 어떤 자비를 주고 어, 사랑을 준 어떤 그런... 만인의 사표로서의 어떤 어, 어떤 생산적인 어, 영웅이라기보다는 어떤 소비적인 그런 어떤 전쟁터의 영웅이 영웅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중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찌 성인군자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뭡니까? 상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압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0대부터 50대, 6 0대까다 친구입니다, 친구. 동료. 다친구란 말이야. 중국에 갔다 가가지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20대 말에 있는 어, 학교 어떤 그 동학을 데리고 어,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병원에 잘찬 자기 친구가 있대요. 친구가 있다고 가지고 아, 이제 참, 어, 친구가 뭐 과장이라나? 무슨 스무 살에 무슨 벌써 과장이 됐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고 가봤더니 자기 친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50대 중반. 아. 근데, 이 젊은 사람만 50대 중만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50대 중만이 정말 이 사람은 내 친구라고. 아, 우리 풍요. 아,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정말, 스스로 없이 결혼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엄머니까 6개월만 차이 나도세대 차이를 느끼고, 여기도 상반, 하반 엄청나지? 여러분들도, 어때요? 궁기 셉니까? 여러분들도 공기가 아주 셉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지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정말 자비스럽게 이렇게 합니까? 하기가 또 때로는 어, 폭력이 자비가 될 수도 어, 있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정말 어, 고려도 그렇고 어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군사 문화적인 것이 에, 많이 배어있고 또 어떤 우리 조선의 역사가 정말 어떤 침략에 침략을 다한 역사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잔재가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은 그냥 다 평균 다 다친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사 개념보다 어떤 수평적인 개념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 질서유지가 어떤 수평보다는 뭐예요? 수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한국 불도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수평보다는 수직적인 어떤 개념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친도들을 전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신 어떤 단위 사찰에 신도들을 해보십시오. 신도들이 신도 사황 안에 어떤 수평적인 어떤 기대감 수평적인 질의의 질의 어떤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수인데 자부 되고 내가 스님데더 잘해야 되고 내가 부처인데 복부아야 되고 어떤 수직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한평생 같이 셔어 다니면서도 어 넓은 할머니가 한 달째, 두 달째 안 보이면, 뭘 뭐, 쳐다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서 혼자, 한 달이 돼가지고, 시신이 서고 나갈 때도, 아파트 옆에서 하는 사람이 냄새로서 알아차릴 수 있는 사회의 어떤 비정 한가 동시에, 그 사람이 만약, 그 노인이, 저에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릎을 다 끌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릎 잘안꿇죠 그죠? 이잘안 봅니다 아, 그것이 어떤 좋게 말하면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은 상대를 에, 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에, 입장에서 에, 봤을 때는 그것이 에, 부정적인 면으로 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과는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너와 나가은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런 어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아 저는 그렇게 에, 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면 중국의 어떤 선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 너무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영웅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초사제일주의 초선성제일주의 어떤 불교가 오히려 이그 부처님의 교가 조사의 교로, 그래서 심지어는, 에, 송대쯤 내려오면은, 담대를 거쳐서 성대쯤 내려오면은, 불교가 오히려 조교로 변해지는 조교라고 할땐 초사라는 조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가 부처의 지위를 대신해버리는 그런 어떤 자가담착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국 문화의 어떤, 에 하나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의미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에, 어떤 성과에 그대로 전이 돼가지고 정말 조사선 제일주의 조사선이 아니면 안 되고 조사가 아니면 안 되고 성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선사 우월주의에 선 우월주의에 그래서 교는 사경 입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버려도 우리가 사실 버린다고 했을 때 버린다는 사교입성이라고할때사 자가 버릴 사자가 버릴 사 사자지만 자지만은 그때 의미는 버릴 사 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겠지 그죠 어떤 어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로 어, 해석되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굳이 버릴 사 자로 어,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뭐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다시 말하면 교회에 공부하고 교회에 공부한 게 있어야 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아주, 아예 하지 않는 걸로 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 어떤 형태가 오늘 우리 일반적인 입장이 되어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떤 위험한 그런 선우월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역전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